둘이 완전 신났어. 저 휴지성은 누가 쓰러트렸냐? 휴지 없어 어. 어. 얘네 둘이 완전 신났어. 악마단것 같아. 캬캬캬캬동아캬캬캬캬캬캬캬 템 하나 소개해 줘. 올템. 응. 아씨. <웃음> 아 이거 MFP 아니면 절대 못 해. 갑자기 애동이가 문을 열었어. <웃음> 갔어. 이애동아. ASM 하루. 며칠 MBTI가 뭐니? <웃음> 구제불능이구나. 아, 씨가 또 구제불능이네. <웃음> 애동이한테 지롤이야. <지로리야. 웃음> 어, 크네 <큰애> 좀. <웃음> 애동이 머리보다 크다. 어, 비슷하네. 뭐? <웃음> 애동이 머리. 애동이 <웃음> 머리 성풍기보다 크다. 그래, 걸 동이. 안 보이는데? 머리카락이. 눈, 눈을 가까이 가져가 봐. 안 보여. <웃음> <웃음> 저순마력 뭐야? <웃음> 아 그것도? <웃음> <웃음> <웃음> 간다. M P 아니고 아니. <웃음> 이거 왜 있는 거야? 내가 <웃음> 막. 퍼페인트을 났어. <웃음> <뜯었어>. 뭐가? 뭐가? 인팅은 <웃음> 버리고. <웃음> 아니 저 오른쪽 밑에 구멍 있잖아. <웃음> 아저 오른쪽 밑에 구멍으로 슬라이가를가어서어가뭐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런 가 뭐가? 가 뭐가? 뭐가? 뭐가? 나리틀 포레스트 지려 <웃음> <웃음> 왜냐면, 그 하나도. Let us have a penny. Good morning. Good m 작업해야 되니까 o o 시 m 래 r 말 i n 고그동안 d 계란을 n i n g Good morning. Good m o r 창밖으 머리만 보여. <웃음> 너 <너무> 무서워요. 이근데이 <웃음> 영상이 망한 거 같아. 왜? 어? 우린 응. 잘할 수 있어. <웃음> 가가지고 는 모습 찍어야 되는 거 알지? <웃음> 가가지고 하나씩 사야 돼. 오늘 저녁 먹어지차 응. 타고 가면 돌아올 때차세우데 20분 걸린는데 무슨 차를 타고 걸어가 <웃음> 차에서 노래해야 되는 거아지지 응. 차에서 무슨 노래를 차에서 무슨 노래를 불러? 차에서 무슨 노래를 불러? 차에서 무슨 노래를 불러? 차에 라이징 선이 앞으로겠죠. 선생왜 지금 올라왔어? 여기 스스로 <웃음> 잘안 올라가는데, 나 지금 계속 목은 째로고 있어요. 너를 내려다 보고 싶었나? 뒷발, <웃음> 네 발등 꾸겨진 거? 8등 <웃음> <웃음> <웃음> <발등> 접혔어. <웃음> 기분 나빠하고 있어. <웃음> 왜? 너네가왜 <또래가>? 그래? <웃음> 왜다 <나> 여기 올라가가지고. <웃음> 이러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! <웃음> 뭐할 때마다 천천히 먹어봐. 엄마, 왜? 엄마, 왜? 엄 왜? 엄마, 왜? 엄마, 왜? 엄마, 왜? 엄마, 엄마, 엄마, 왜? 엄마, 엄마, 왜? 엄마, 왜? 따뜻한지? 이거? <웃음> 아, <뜨거워>. <웃음> <웃음> 다행이다. 먹어봐. 아, 까 아, 행이다두 고! 도먹어 아, 고! 거 고! 아, 고! 아, 고! <웃음> <웃음> 너 진짜 웃긴다너 핸드폰 하면서 자연스러워. 너무 이만치는 거 아니야? 또... 응... 응... 응... 응... 응... 응... 응... 응... 응... 응... 응... 응... 응... 배신이야 응... 응... 응... 응... 응... 응... 응... 응... 응... 응... 응... 응... 응... 똥. 똥이 왜 울어? 똥이 왜 울어? 청사가 잠깐만 나와봐. 청사가 잠깐만 나와. 어머, 여기 잠깐만 나와봐. 어휴, 우리 예동이한테 가보자. 아니요, 우리 예동이한테 가보자. 아이고, 똥, 똥, 똥, 똥 무슨 일이야? 똥, 똥, 똥, 똥 무슨 일이야? 똥가 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?